로의 마음만은 못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지만 너를 만나고픈 내 마음까지 전부 전해질 수 있도록 이게 맞는 걸까 생각도 해보지만 Future, s t h future. 지루한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j 스 s t t h f s t h future. 오직 너와 나만 볼수 있는 주름. 과거를 오직 너만 알수 있어 오 나의 과거여 우리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현재라는 시간 속이더라도 너와 난 만날 수 없는 운명인 걸까 소심하게 손만을 뻗어 보았지만 결코 닿지 않았던 거리 이젠 내게 손을 뻗기만 하지 않아 지금의 나는 너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Future to pass, Future to pass 너와 함께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Future to pass, future to pass 내마음을 너에게 닿기를 Future and pass 너와 함께하던 시간들을 너와 함께할 반짝이는 미래를 어려운 길이라 해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 추억을 조용히. 달려가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바라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만날 때 나를 그리